뭐야, 사람 다니기도 힘들고. 여기 건물도 옆에 다 비었어. 어, 음. 아, 나오셨나? 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이게 바깥쪽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저희 집 같아. <웃음> 어때요? 손님은 좀 요즘 어때요? 요즘요? 요즘 계속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어, 여기 유동인구가 너무 없을 것 같은데? 어, 점심 때 그래도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음. 이제 어머님들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왔다 갔다 많이 하셨는데 음. 그거 터지고 나서는 줄어들었어요. 학부용도를 위주겠고 예. 아파트 단지 내 사람들만 올수 있는 공간, 그 정도 선인 예, 것 같아요. 예. 제가 영상에서 봤는데 월세가? 월세가 부가세 별도로 해서 아이고야. <웃음> 근데 이 주변에서 처음에는 여기가 그래도 아무것도 없어서 여기가 제일 비쌌었는데 네. 이제 옆에 그 건물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그나마 여기가 싸졌어. 요 싸졌어요. 싸졌어요? 네. 처음에는 더 비싸게 주고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는 <웃음> 들어왔는데 네. 최근에 올려 달라고 해서 올라졌고 저 건너편 건물 같은 경우는 땅값이 올라온 다음에 건물들이 올라가 지고월 비트기로는 한300 정도도 르더라고요 <웃음> 근데 다 자영업자들 야 여기 다 비어있는데 뭐 월세를 300씩이나 부르고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서 그랬던 것 같아요 땅값이? 그쵸? 원래 네. 여기가 분양가가 엄청 또 지금 비쌌을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실패한 자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점점 지금 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줄어들면 은 어디에서 장사하는 게 나을까요? 사람들이 줄어들면요?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있는 대로 가야죠 그렇죠. 네. 장사를 하려면 메인으로 들어가야 돼요 발산 쪽 보신다고 했잖아요 이쪽 사람들도 지금 발산 쪽으로 다 넘어갈 거예요. 술집은 그쪽 가서 먹고 오고, 여기는 이제 밥만 자자.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변할 거예요. 그냥 여기는 이제 상당히 힘들어져요. 점점 더. 네, 최근 들어서 저 건너편 쪽에 학교 앞쪽에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생겼다가 네. 밀릴 거예요. 생겼다가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메인 상권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 조금만 더 가면 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오면서 다 확인하고 왔거든요 그럼 메인 상권은 몰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 안쪽에도 물론 동네 상권은 있겠지만 요즘 뭐슬세권이라 해서 바로 나오는 상권도 있지만 네. 너무 비싸요 이 정도 된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장사를 하려 고 하면 60만 원, 50만 원선해야 돼요. 여기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오는 사람들 손님만 받을 생각으로 이제 장사를 한다 그러면은 60만 원, 50만 원요 선입니다. 그래서 다들 어사이 너무 비싸다고 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음. 비싸. 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만 있었으니까. 음. 비교를 할수 있는 데가 이쪽 한 블럭 넘어가면 수명산 쪽 있는데 거기만 비교를 하니까 지금은 이제 음. 저쪽이 아예 형성이 크게 돼버리니까 다들 이제 그쪽으로 빠지셨어요. 애기가세명이나 있다. 네. 벌어야 되겠네. 네 벌어야죠. 이약물 구해야 돼 음. 예, 저는 항상 사람 볼때눈빛을 제일 먼저 봐요. 의지가 있나 없나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절실함이 있나 없나. 절실해야지 뭔가 하려고 하고 절실해야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눈빛을 제일 먼저 봐요. 사실은. 근데 요즘 제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나는데 절실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애가 셋이니까 무조건 절실하실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영상 보면서 느낀 점. 직접 내가 와서 사장님 뭐 스타일이나 이런 걸좀 보고 판단할 생각이었거든요. 예, 예. 대안이 없으면 제가 안 왔을 거예요. 그리고 코치를 해줄 수 없는 상태면은 안 왔을 거예요. 전화상으로 상담하고 끝냈을 거예요. 예, 예. 대안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절실하고 열심히 할 수만 있다 그러면은 가능합니다 충분히 먹고 살고 충분히 돈벌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가게를 오픈해서 그리고 또 영상에서 봤을 때발산적쪽 <웃음> 보신다고 그랬죠? 아무래도 여기가 정안 된다 싶으면은 조금 무리해서 발산도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무조건 버려야 돼요 계약 기간은 얼마나 남았어요? 끝났나요? 끝났죠. 끝났는데 네. 이제 1년 다시 연장하면 안 돼요. 연장 됐나요? 그러니까 자동 연장은 1년 됐어. 아, 그러면 네. 미리 이제 얘기하면 될거요 아마 나가야 된다. 우리도 제가 알기로는 자동 연장 됐으면은 얘기를 하면 돼요. 네. <웃음> <웃음> 석달 정도 네. 석달 후에 나가겠다. 그러면은 나갈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원상복구 시키죠. 여기는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움직여야 돼. 그리고 테스트를. 제가 몇번 해볼 텐데 사장님이 얼마나 의지가 있고 그리고 제가 가라는 데 가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런 부분도 제가 봐야 돼요 제가 지금 사장님을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새롭게 사장님이 뭔가 창업하는 것보다 전수창업을 받는 게 나아요 사실 잘 되고 있는데 이 친구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그거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상태라서 전수창업을 받으면 괜찮겠다 싶어요 바산 쪽이나 이런 쪽에 근데 여기는 절대 안 돼요 만약에 의지가 있고 정말 받아서 나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나도 진짜 돈 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은 제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쪽에 얘기해서 전수창업 받게 해줄 수도 있고 장사하면서 이런저런 잡아 나갈 수 있게끔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잡아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가르쳐줘도 인지를 못 하시면은 절대 안 돼. 장사를 지금 몇년 하셨죠? 지금 5년 차. 음, 5년 차. 그전에는 뭐딴 데서 이쪽 개통에서 일은 안 하시고.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번 겪은 거거든. 한번 겪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힘들죠. 네, 처음에는 힘들죠? 이제 낮밤이 음. 아예 바뀌어버리니까 음. 손해도 익지 않은 일이라서 헤매고 했는데. 음.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몸은 이제 익숙해졌는데 아직까지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배울 게 많더라고요. 느낀 점 있어요? 느낀 점이요? 에. 나는 느꼈을 게 엄청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섣불리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있었고 그게 하면 할수록 재밌더라고요. 많이 알게 돼야 돼 많이 알아야 돼요. 지금 놓친 부분도 엄청 많고 일단 뭐 자리 선전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 자리는 힘든 자리야 솔직히 말하면. 정말 힘든 자리. 내가 들어와도 힘든 자리일 것 같아. 여기서 자리 잡으려면 진짜 5년 동안 하셨으니까 그나마. 네, 지금 네. 괜찮지? 5년 전에는 여기 들어왔을 때 이쪽 주위에 상권이 아무것도 없었을 네, 거예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능했던 네. 거예요. 그래서 다 단골분들 위주로. 네. 그죠갈 데가 없으니까. <웃음> 간단하게 밑파트 밑에 내려와서 먹고 싶은데 갈 데가 없으니까 몰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수혜에 비해 공급이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이 딸릴 수밖에 없을 거고, 그때뿐이 거예요, 이 자리는. 지금은 점점 점점 점점 가면 갈수록 더 힘든 자리예요. 특별한 실력을 갖추지 않고, 노하우를 갖추지 않고 장사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쉽게 이제 결정을 못하겠는게 여기서도 또 원상복구를 하려면 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 여윳돈이 덥다보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 기회라면 기회일 수 있고 왜냐 발산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꼭 발산역 쪽만 보세요? 지금?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네. 네. 그나마 여기 음... 형성이 발산 쪽이 제일 잘돼 있으니까 근처니까 네. 아파트가 여기 사신다고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가까운 쪽 보신 거죠? 네. 지금 이 메인 상권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가격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네. 돌아다녀 보면은, 그런 알짜 자리들이 있어요. 지금 얻기가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왜냐, 권리금 형성이 다 파괴됐을 거고, 그리고 요번 사태 때문에 월세도 많이 다운됐을 거예요. 그런 데가 꽤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알품을 팔아야 되고, 그만큼 노력하고 움직여야지 알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찾으면 되는데, 항상 중요한 거는 결정권자인 사장님입니다. 여기서 옮긴다는 게 부담이 될수 있죠. 안 옮겼을 때 어떻게 부담이 올까요? 장사는 점 점점, 점점, 점점 안될 것이고, 본인은 장사가 안 되면 지쳐가게 돼요. 그리고 여기 손님은 점점 떨어질 것이고, 그때는 의욕이 점점 점점더 없어져 버리게 돼요. 그럼 그때는 또 옮기려고 하면 돈이 또더따블이될수 있어요. 왜냐? 다른 사람은 다 잡고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더 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향후 몇달 후에 그렇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요번 달 말고 5월 달, 6월 달, 7월 달, 7월 달 정도 돼서 만약에 요번 일이 점점해지고 어느 정도 경쟁 활성화가 확됐다 그때는 들어가기 힘들어요. 지금보다 더, 더. 왜냐, 청소잘다는도안빼지 경제가 이렇게 쫙 움츠리고 있다가 풀렸을 때는 효과가 더 크거든. 그때 되면 장사가 더잘될 텐데, 그때는 들어갈 수 없겠죠. 그때는 매덕을 주고라도 좋은 자리를 들어가려고 더 애쓰게 되 되죠. 그러면은. 여기를 권리금 아예 다 포기해버리고 권리금 나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도 안 해요 이거 권리금 못 받아요 지금 시기에 똑같은 거야 진짜 좋은 자리인데도 권리금 못 받고 막 내놓는데 진짜 좋은 자리인데도 근데 이, 이 자리를 권리금 받을 생각하면 안 되지 현실적으로 봐야지 현실적으로 진짜 현실적으로 내가 딱 말해서 여기는 그냥 원상복구하고 빨리 빠지고 노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가르쳐주는데 전수창을 받을 거면 은 돈을 주고라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 알아보러 다니면서 좋은 자리 찾아내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거든 지금 당장 돈이 많이 들어가겠네? 이 생각도 할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이돈 들여가지고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되겠다 이것도 생각해야 되거든 혹시 말씀해주시는 데는 똑같이 밤장사인 건가요? 밤장사, 밤장사. 밤장사도 할수 있고 24시간도 가요 제가 또 이제 가게를 옮기게 되면은 생각을 해두는 부분이 이제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아빠랑 거의 붙어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낮에 운영을 할수 있는 데를 하거나 아니면은 밤장사 하더라도 초반에 좀 해놓고 저녁에 제가 퇴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똑같은..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치면 안돼 직원을 두고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그렇게.. 에. 에,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내가 하는 거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일을 하는 거는 관리예요 관리 그 식으로 가야지 내가 일을 해버리면 지쳐서 못해 그 시스템으로 가려면 좋은 자리를 찾아내야 되고 시스템을 정확하게 만들어 줘야 되고 내가 없어도 알아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열0평짜리에들어가도돼 알바생들이 알아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열0평짜리에서 내가 내 먹고 살 거를 뽑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은 쉽죠 어렵더라고요 네. 어렵죠. 근데 내가 어, 전문가인 내가 있으니까 가능해요 내가 도와주면 나는 뭘 보고 왔는지도 다 보고 확인하고 다뭘 넣어야 되겠다 본인이 할수 있는 거를 벌써 판단을 했어요 그거는 차츰차츰 한다 그러면은 영상으로도 남길 거예요 가족들하고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예. 내가 항상 얘기할 때 내가 지치거나 아니면 가족이 지치면 그돈 벌어서 뭐하겠 힘들어 죽겠는데. 저희 와이프가 내가 한 지금 한 12년 정도 됐거든요. 10년 연애하고 10년째 되는 날 결혼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오빠 성공하면 은 나하고 결혼한다 그러더라고요. 10년을 기다려주더라고요. 지금 가게 이름도 우리 와이프 이름이에요. 예, 예. 그 친구가 이제 내가 좀 자리를 잡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좀 자리를 잡았으니까 좀 봉사하고 사회 공헌도좀 하자 그래서 뭐 어디에 기부하거나 뭐 이런 걸 원하더라고요 제가 기부할 수 있는 거는 돈도 중요하지만 내 재능을 기부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런 말 해요 왜 저거를 가르쳐주냐 니네 노하우인데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걸 찍는 이유는 기부해요 저도 제 재능을 기부하는 거예요 힘들었던 어렸을 때가 있으니까 저도 다둥이 아빠라고 해서 더신경쓰는거예요 사실은 먹고살게 해줘야지 제가 기부하는거예요 쓸데없는데 돈주고 기부하고 뭐 어디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게끔 돈내는것 보다 나의 재능을 그걸 기부하는게 훨씬 크다 이런 판단을 해야 지금 저희 와이프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움직이는거거든요 그래서 해줄 수 있어요 해줄 수 있는데 본인이 항상 판단해야 돼요 저도 와이프랑 상의를 음. 상의를 해보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오케이 하지 않으면 나는 안 해요 그만큼 여자들은 남편을 지켜줘요 왜냐 항상 여자들 타고난 게 경계해요 남자들은 경계가 느슨한데 여자들은 굉장히 경계가 심해요 그래서 그걸 지켜주는 게 여자 남자예요 남자가 잘하는 게 있고 여자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 부부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오빠 이거 하지 마 이러면 나안 해요 진짜 왜냐? 날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진짜 확신이 들었어 그러면 우리 와이프를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야 돼요 우리 와이프를 정확하게 인지시키면 두말안 해요 여자들은 이게 맞다 확신이 들고 보여주고 지금은 나한테 내가 하자는 거다 해요 우리 와이프는 왜냐? 한 번도 손해본 적이 없거든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하자는데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는 힘든 시기인데도 야 이거 오빠 투자해야 돼 줘요 근데 돈은 우리 와이프가 다 갖고 있지. <웃음> 나도 용돈 받았어요. <받았잖아. 웃음> 저희도 음. 와이프가 결정권. 근데 <웃음> 그게 훨씬 유리해요. 그게 덜 빠져 나요. <웃음> 그리고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고, 저 이제 판단이 들었다 싶으면은 내가 도와줄 수는 있으니까 안 해도 돼. 본인이 판단이 안 되는데 하는 건 원치 않아요. 네. 저도 시간 내서 제가 지금 뭐 기부한다는 식으로 하지만 저도 시간 버리는 거거든요. 본인이 의지가 없을 때는. 알았죠? 네. 네. 가서 확인해보세요 여기까지 할까요?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인사 한번 할까요?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